아니면 정상적인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거나 이제 주로 뭐 2년뭐 되면 또 이사철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 관리계약에 선거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선거구에 또다 출마를 하는 은데 출마를 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모자라는 경우 도 있고 그래서 그 선거구에 한3 분의 이상의 이제 구성이 되면 그거 그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원이 돼서 이제 부청에 신 이제 한 신고를 하잖아요. 구성신고를 하는데, 구성신고한 그 분이, 그, 그 사람들은 이제 구성원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과반수냐, 이제 과반수, 보통 일반적인 안건들은 과반수로 다 의사 아,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문제가 안 돼요. 일반적인 안건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평상적인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시끄러운 아파트거나, 아니면 또, 어, 또, 일반적인 안건 외에,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건 중에 하나가 재계약 거 있잖아요. 입찰관리 재계 걔는 꼭 3분의 2예요. 네. <웃음> 근데 처음에서 그들 이관리 아, 아, 재계약할 때세개세개 3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면제는 가반수고동대도가반수 찬성을 해서 이게 입찰 공으로할 건지 아니면 수리업을 할 건지 거것까지는 가만 쓰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7개월을 하고. 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입주일에 10분의 1 이상의 이익이 있는지 의견 적절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괜찮아. 10분의 1 나오기가 굉장히 오. 어렵거든요. 아주, 어, 뭐 전쟁 퀀터 같은 단지기 위에는 대부분 저희 829인데 이걸 해보니까 4세대가 나왔더라고요. 4세대가. 네. 제가 가서 보니까 전임 전장님에 대한 불만이 오. 그래요. 아, <웃음> 그것도. 그러니까 어, 829면은 거의 한, 한 뭐, 83개 정도가 나와야 10분의 1인데, 네개 정도 난다. 이두 번째 단계가 문안이충분보를돼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3분의 1이에요. 구성원 3분의 1, 그니까, 어, 공대표 구성원 의 3분의 1찬성을 얻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기학을 실격을 해야 되는데, 이단계가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아예 회의를 안 나오거나, <웃음> 아니면 막간처럼 이사를가거나 그래서 모자라거나. 간단간단하게 3분의 1 그리고 또 만약에, 네, 3분의 1이 또다 이제 참석을 했으면, 딱 3분의 1면 거기 만장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한두 명이 그거 뭐, 뭐, 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어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아니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저기 수익계약감면뭐두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계약은 아니죠. 수익계약은. 어, 그러니아 어, 아니, 일반 일반 용역이나 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는 이제 비교견적에 두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사는데. 이, 우리 입장 가려야 되는 거. 네. 저게 말까지 말까지. 맞습니다. 제 계약 <웃음> 같은 거에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제 계약은 어쩌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입지가 곤란한 상황에 와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계약을 할때 굉장히 입주민들의 반응에 그리고 또 현재 수장님도 잠통그자리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 먼저 이제 질문의 요지는 가발수가안될 때, 요런 뭐 경우인데, 사실, 사전에, 이게 모든 게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지의 소장님하고 입주 대표 회장님하고, 어, 그 전에 이제, 가게를 재계약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할 거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어야 돼요. 조율이 돼 있고, 만약에 정족수가 모지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사실 안되는거죠. 안되는거지만 그럴 때 바로 또, 또 하나의 예측이 있어요. 임시위기를 해서 정말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임시위기 때문는 정적 수를 이익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대표 회장이 불러야죠. 불러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라 말이 참 무서운 소리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요즘 가장 문제 나오는 짬짬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입주자 대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이전에 저는 이걸 동대표 또입주자 대표 회장을 사령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 업체를 관리 업체를 그 관리 업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서 오히려 한 사람만 할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특정 업체와 관리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최소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도 한 10개 정도는 돼요. 10개 정도는 되기 음. 때문에, 네. 네. 네. 어떤 관리회사가 어떤, 그리고, 우리 중남, 중학, 재는 중앙구에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아까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어느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지조차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부정, 아까 했는데, 짬짬이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부정하고 연관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정이 오히려, 많이 알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회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 업체에 편을 든다면 또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 모르는, 속된 말로 생각 모르는 입주자 대표 회장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알다 보면 여게또 짬짬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관리회사를 거의 몇개 이상은 알아버리니까. 그 사람들, 이를 들어서 오히려 마음을 얻는것죠기게 있습니다. 제기하고, 제고제기제계하고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기하고, 고제기체고제기자고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연장하고 제기하고, 제기하 아안 됐을 때는 글자대로 다시 이제 그를 공고를 다시 해. 다시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업체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때는 네. 글자로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가는 거죠. 방청대에 대해서 어, 보다 네. 그 방청 이주자주표대표 분들은 오신 오셨분니까 오신 분들하오오시분 분들은 단지 방 오신 분오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 오신 분들 오신 오신 분 분들은 오들오오분들오분들분들 오신 분오분오분분은분은 분들은 오신 들은 오신 분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지휘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동대표에 어떤 특정 동대표의 적극적인 지지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거 역시 저는 어,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이 정확하게 어,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게그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어, 입주자 동 입주민들의 입주민 모든 입주민들의 항상 늘 같이 같이 그게 교감이 마음적으로 교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감이 되어 있어서 속된 말로 아파트에 <웃음> 아파트에 정말까 속된 말입니다.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이 <웃음> 있는데 이 진상을 뭐, 자기가 스스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상한테 걸려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 정말 능력이 있고 노련한 주요 대표 회장은 최상은 관리, 지상이라고 표현을 좀 지를 것같니다그 관리를 해요. 특정 몇 번을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그, 어, 관리 사무소에 가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항상 또그러시는 분도 있고, 특히 힘없는 깊이 아저씨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길에 쫓아가고막큰 소리 치고, 택, 택배라든가, 안 그런 깊이 경비... 분들이 요즘 보면 휴게시간이 많아요. 그 휴게시간 때 휴게 때 자리를 비웠을 때, 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입주민이 그런 입주민이 몇몇 있으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뜻을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입주자 대표의 장이에요. 그러려고 입주자 대표의 장이 된 거고, 그러려고 <웃음> 그 사람을 입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김종호의 장이요. 맞습 이제 일반 아파트하고, 인대아파트하고이규격 규정이 다른가요? 아니 일부 다른 것도 있고 똑같 어, 다른 것도 있고 똑같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대 아파트를 사실상안 살아봐서 전화가 네. 네. 답변는 네. 드리기가 좀번거롭요 네. 네. 제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사는데 네. 이번에 관리 규약을 규정을 바꾼다라고 하고 이모니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정을 좀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데왜안된 이유를 한번 대화를 이제 임원대 회장, 총무부, 이사들뭐 동대표 이런 사람 저부 여래 남자 하나 도 없네. 그죠? 이거 그런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리기도 이렇게 많이 찍는 거너희는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씩 이렇게 강... 강